샵. 오, 오. 부산 소품샵 투어 2일차는 깡통시장에서 발견한 쿠키샵으로 시작합니다. 오 여기 50%야. 인형 공주 있어. 어, 이거 괜찮다. 뭐어 얘는 세트로. 이게? 진열장 안에 있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보시면 의외의 레어 아이를 발견하실 수도 있으니 천천히 봐보셔야 한답니다 1층에 본점 비스무리하게 있다고 하여 1층으로 가보았는데요 와우 디즈니 아이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더라고요 스티커도 있고 피규어도 있고 보는 맛이 난다 누구? 네. 셀러분? 비유쿠기이라 달라 진짜 아픈 것 같아 세상에 웬열아 여기가 비디지 뮤지엄이구나 어저 바퀴벌레 아멍청이야 어머 깜짝이야 우와, 우와, 우와 난리야 이미 너무나도 유명한 비티지 뮤지엄을 드디어 방문해 보았답니다 어맙하다와저왕라소의 <몸> <몸> 왕우디의 왕부피베 난리네 오 이거다 그래. <웃음> 인형부터 옷, 액세서리, 소품 등등 너무나 취향 저격 아이들이 한가득 있었어요. 가격도 생각보다 저렴하고 하나하나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 라시도였답니다 너무나 귀여운 빈티지 미키미니 셔츠를 발견하였어요. 내거내거내거내 거. 여기 때문에 부산을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 머슈 <목소리> 하우스입니다. <목소리> 자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아 스토리 노아입니다. 오늘은 머슈 하우스라는 데로 왔어요. 제가 진짜 옛날부터 꼭 한번 오고 싶었던 곳인데 결국 오게 됐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여러분 내 얼굴만 찍고 있어. 우 컵이야? 아저컵 안에 있어. 그거는 코기야. 플라스틱 대가리 열리는 그거잖아. 이대리 열리는 거. 그래. 아 진짜? 몰랐니? 대박이네. 나오나봐 자판기 톤 넣으면 이, 음, 코인을, 이 넣으면 코인을 넣으면, 넣으면. 얘가 나오는 거야. 와. 와. 아, 뒤집어지네. 귀여워. 야 이거 봐. 특히 <웃음> 스티치 굿즈들도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기대했던 음료와 디저트입니다 다양한 컵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답니다 그럼 이제 컵은 랜덤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컵은 랜덤으로? 근데 웬만하면 사람들이 방패에는 걔네에 음.. 걔네는 아... 어. 저는 아이스 초콜라데요 바닐라테요 저도요 이분은 참고로 스타벅스 바리스타 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1, 2, 3 5, 5, 6 7, 8, 아, 그 8. 인스타그램으로 워셔한테 산건데 로디니 돌아봐요. 돌아봐. 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 아, <웃음> 아 여기 쓰는 거야. 이 이거 스티커가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로디니 뭐냐면디즈니랜드에서 물그려 가지고 아, 물로 바닥에 그림 그려 주는 거야. 아뭐뭐뭐 뭐. 아, 이런거 꼽아주면 이쁜거야 이렇게 이쁘다 음 이쁘다 이게 딱이쁘나 너무 음, 딱 그래? 네 이렇게 하자 가지고 어머 어머 진짜 한대 음 <웃음> 정신없이 구경하던 중 디저트가 나왔답니다 스티치 머핀과 설리밤 파운드, 미키 푸딩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죠? 아유, 랑 이게 진짜 제 오. 최애 메뉴. 오 색이 이렇게 우와 바나나거든요 우와. <웃음>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난지한 걸로 발송. 하나 둘 셋. 너무 맛있어요. 세빈아. 다 어, 내려다. 감사니다 너무 맛있는다. 정말. 빨리 드세요 일단 아리 님부터 제가 찍어 드릴게요. 저저 저. 아, 어 잘한다. 어 잘한다. 어 잘한다. 아, 수고해. 이핸드폰줄 <웃음> <웃음> 아, <너무 아픈다. 웃음> 예, 꾸미는 거예요. 이게 예, 토이스토리 버전. <웃음> 네 이거 필름 좀 줘봐. 기다려봐. 지금 찍고 있지 않니? <웃음> 아, 아, 아, 디저트 컨셉. 오 귀엽다. 얘는 이제 여행 컨셉. <웃음> 오, 오, 이게 아라주나뭐 음. 약간 그런 이제. 아저 그 플레인. 아. 방판하러 오셨어요? <웃음> <꾸밀> 수 있는 <웃음> 스티커들을 이렇게 보내주세요아 이것도 <웃음> 보기 아. 거구나. 이것도 같이 나온 거고, 이게 따로 구입할 수 있고 뭐. 너무너무 잘쓸수 있어요 너무나서 꼬지꼬질해져서 다들, 다들... <웃음> 쟨 <쟨는> 없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난 천해 봐요 <웃음> 여기 있어 <웃음> 어떻게 하면 되죠? 이 비닐을 제가 위에 여기 끈 적이 있는 부분만 잘랐어요 사이즈 맞게 자르면 핸드폰이나 케이스에 직접 오, 안 붙이고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파이뭘 먼저 하는 거니? 이선에 먼저 대충 그래야지 왜냐면 이스티커를 붙였을 때 가리는 부분을 생각해서 붙였 있으니까 끈부터 하라고 응. 그리고 손가락이 두세개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꽉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린 캐릭터에 그냥 이던 어? 그대로.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그 <있던> 그대로 있던 <목소리도> 그대로 하나 추가 이던 그대로 해도 이렇게 네, 나온다 맞을까요? <목소리도> 네, <목소리도> 네. 잠깐만! Come, come 하이루프 무료나눔 이벤트 먼저 노아스토리 인스타를 꼭팔로우해주시고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인스타 피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서오셔요 하이루프 받아 가셔요 <목소리> 보자뭘봐날 봐봐 날 봐봐 어키 뽀스케 뽀키 만들어요오 나름 이거 뭐야? 이거 그거야? 팬? 오르골롱 미코자니 딱히 별거 없네 에? <웃음> 개 비싸! 그냥 다 전체적으로 어 여기는 안 되겠다 야 여기는 올릴 수 없어 올려어 <웃음> 그럼 나 고소당하면 어떡해 <웃음> 개인적인 생각이 <웃음> 있어 화! 알림 귀엽다 쟤네 새활이점포 <웃음> 카페 스트리트 그럼 한 스푼! 비업교 <웃음>